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프리트맨입니다. 오늘 메뉴가 페르로시의큰 초콜릿이랑 대왕 맥놈 아몬드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어요. 빨라서 먹으려고 노들레랑 마실 거는 호시 우유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물라홉만 국민 c o 와, 10, 20배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큰거랑 작은거는 나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거부터 작은거 맛있어요 안에 생크림 같은거 들어있어서 작은거가 훨씬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